양악수술을 할때 얼굴이 작아지는 거. 어, 저를 찾아오시는 아주 많은 어, 이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어, 공통된 욕구. 얼굴이 작아지고 싶다. 뭐 이런 게있는데요 음. 실제로 이제 양악수술을 했을 때 얼굴의 크기가 뚜렷하게 작아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걱턱이죠. 주걱턱을 교정하면 턱이 작아집니다. 턱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턱이 커큰 거거든요 페이스인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네. 턱이 길어가지고 위차가 많이 보이고 입이 잘못 닿는 거거든긴 사람도 축소효과가꽤 있습니다 아... 결국 뭔가 길어서 긴 거를 줄이는 수술을 했을 때 네. 얼굴에 작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양악 수술 중에 턱이 너무 작아서 앞으로 빼는 수술도 있거든요 아, 아 무턱? 네네 턱이 뒤에 있어가지고 아... 턱을 앞으로 빼는 사람은 길이가 길어져요 아... 사실은 얼굴이 작아지는 건 아니죠 어, 그...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짧기 때문에 얼굴이 넓거나 굉장히 언밸런스해 보이는 거를 좋아지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사실은 양악수술의 수술의 정의가 위턱과 아래턱을 조화롭게 만드는 수술이거든요 아... 얼굴이 커서 조화롭지 않은 사람이 작아지면서 조화로워지는 거죠 음... 그래서 수술 전에 얼굴이 아까 길이 문제 아니면 위치 문제로 턱이 길거나 컸던 사람들이 양악수술로 축소효과를 제일 드라마틱하게 음... 보는 경우고 무조건 항상 다 얼굴이 작아지는 건알닐 수도 있다. 자기가 양학술에서 얼마나 축소효과가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네. 받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음.